해외 여행 출국용 코로나 검사 음성 영문 확인서가 필요해. 인천공항에 왔습니다. 여기가 서쪽인데요. 어, 여기는 이제 입국장고 출국 쪽에서는 어,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. 축구 가 있죠.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. 각 나라마다 PCR 음성 증명서 적합 기준이 있습니다. 한번쯤 확인을 하시는걸 권합니다